여꾸이다 됐죠? 네 안녕하세요 아 하면 돼요? 아 안녕하세요 안지언니 네. 아이입니다 저번에 음. 촬영 이제 했으니까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편집을 할건데 음. 보여주는거 먼저 음, 네 보고 그런거죠? 네. 자 가겠습니다 아이님 오늘 뭐하는지 아세요? 어제 오늘 그 하지정맥류 음. 마스터님 만나서 음. 그 인터뷰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하지정맥류를 그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모르는 거고 그 만나는 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자 가겠습니다. 아님 오늘 뭐 하는지 아세요? 아 오늘 하지정맥류 마스터님을 만나러 간다고 합니다. 그래요? 하지정맥류가 뭔지 아세요? 어, 하지정맥류 알죠? 그 다리에 그그 그 혈액이 잘안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꼬불꼬불 꽈리처럼 이렇게 핏줄 튀어나오고 나중에는 막 다리도 아프고 붓고 막 이런 현상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마스터님 뵙고 인터뷰하는 그 코너 중에 하나가 보셨나요라는 코너가 있어요. 어, 보셨나요? 여기, 그렇죠. 파지 정맥률 증상을 가진 사례자분들의 영상을 아이님이 보시고 그거를 원장님한테 질문을 하고요. 아 네. 네. 그러면 맨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한번 오늘은 두개 보겠습니다. 네. 맨 처음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탁 그리고. 그 그러니까 설명을 다 보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감탄사가 좀 많이 나오셔야 돼요. 자, 잠시만요. 소리가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이 요거 누르시고 직접 요거 누르시고 네. 보시면 돼. 카메라 어때? 얼굴 각도 밥. 괜찮아? 오케이. 자, 레디. 액션. 어, 이건가? 오케이. o k a y o 어, 멘트를 많이 해야되나요? 가끔 이렇게, 이렇게 어. 저거를 하시면 돼요 어. 간단한 업그레이드 몇마디 하셔도 돼요 이렇게 조금 해주셔도 하고자신하게생요 이렇게 하는구나 아 초음판 <웃음> 어, 없 없다고 나오네 음 약으로 수술에 필요 없는 경우도 있구나. 원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런 게 아니어서 조금 더 진정성 음. 있다고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 음. 자, 카카, 카카, 카카. 그냥 지수. 누르세요. 제가 형? 형. 형. 형. 네, 됐어요. 자, 선생님. 음. 이분은 강아라는 분이시고요. 네. 그 피팅 모델, 광고 모델 하는 모델분. 아라 음. 아이님하고 같은. 어, 저랑 비슷한 직업을 가진 분이네요. 밤마다 이게 부어가지고 음, 체질이 좀 많이 부으시나보다 또 하체 쪽이. 음, 그래서 매일매일 걱정이었대요. 20대인데 하지정맥류가니까. 아 음. 근데 이제 영상 보시다시피 갔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원장님한테 한번 좀 이따 다고 물어보시면 보시기 어땠어요? 뭘, 뭘 영상 보시니까 어땠요아 아, 아, 영상? 네. 아 영상 그 저랑 같은 직업군에 계시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셨고 저도 마, 아무래도 서 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다리가 많이 붓고 아프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 검사를 받아보고 나서 이렇게 꼭 수술이 아니고 이렇게 약이랑 그리고 압박스타킹으로도 관리가 어. 가능하니까 어, 되게 검사 한 번쯤 꼭 받아보고 싶네요, 저도. <웃음> 그렇군 자, 컷! 그, 이거 이 영상 보고 제가 원장님 오늘 보러 갔을 때그 마스터님한테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로 음... 갑시다. 레디! 액션! 자, 말씀하시면 돼요. 예. 응? 그러니까 이 영상 보고 이 영상 보고 제가 오늘 마스터님 배려가니 하지정맥률에 아. 대해서 이 영상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거 한 멘트만 한, 한 하시면 돼. 어. 영상을 보고 이제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아, 제가 이 영상 봤으니까 마스터님 어. 만나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레디 액션 어 음. 이제 영상 보고 나서 이제 마스터님 만나는데 이제 만나서 제가 질문을 할게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만나면 많이 물어볼 거예요자갓자 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용수님 또 이제 갈거예요 잠시만 우리 어머님하고 내일 병원을 방문합니다. 저희 어머니. 드디어 우리 어머님 드디어. 자, 이번자 저희가 이제 약간 또 이것도 조금 이제 설명을 딱단만 하고 바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웃음> 네. 자, 아이님 첫 번째 영상 보셨고요. 이제 두 번째 영상 보실 건데 이분은 전형적인 하지 정맥류 환자세요. 그리고 아마 아이님 어머님하고 비슷한 분이시고 음. 아.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자 보시죠. 어머님하고 내일 병원을 방문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손님 선물하는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하지 정맥류가 굉장히 심하시거든요. 근데 하지 정맥류가 있으면은 다리가 아프잖아요. 근또 결정적인 거는 유방상으로도 보기가 안 좋아요. 엄청 불똥 막 튀어나와 음. 있으니까 어머니 다섯 번째 <웃음> 수술을 받고 안정한 다리, 건강한 다리.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조그만 어. 있었어요 며느리라고 하시는데 닮았는데? <웃음> 거의 거울이 일하고 거울이 하니까 다리가 엄청 두꺼지더라구요 종아리가 음. 아파요 병맥류약을 타다 먹었어요 종아리가 음, 이분은 약은 드셨었구나 가 예예 예예 조그맣어요 요조그맣요 어, 딱 눈에도 하지장님님께 보이시네. 다 음. 아, 빠르시네. <웃음> 지금 긴장, 긴장하셔가지고. 어. 오, 이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걸어나오시네요. 와. 하지장님은, 이 마스터님은 항상 이렇게 바로 그, 걸어오시네요. 엄청 무서워하셨는데 <웃음> 음, 어, 간단하게 퇴근 언니 잘 주무셨어요? 아니 어제부터 얼굴이 더 밝아지셨어 아무렇지도 않으시죠? 어. 아, 걸음도 잘 걸리지 어, 어. 걸음이 가벼워졌다 밤은 다음날이에요 다음날 어, 아, 퇴근하고 다음 날 거름. 어, 강아지까지 안으시고 아, <웃음> 수술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이시네요 진짜 어. 다리 라인도 예쁘신데 다어 수술하니까 한결 마음이 놓이시죠 응. 어머니 어, 걷는 게 항상 아, 편하신가 봐 네. <웃음> 어, 씩씩하게 아, 이, 이, 이 너무 좋아 보인다 <웃음> <웃음> 좋으시대. 어머니 수술해서 너무 좋으시자. 아 응. 다른 사람들도 이 수술 꼭 받았으면 좋겠자. 어. <웃음> 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어, 생각도 안 하시고 답변을. <웃음> 어, 너무 아 너무 좋아하고 계시네요. 오. 세살왜 이렇게 벌어? 이렇게 달리기까지. 자꺼 주시고요. 여기 눌러 주시고요. 정지. 어땠셨어요 어 이렇게 수술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네요. 이게 아, 바로 이렇게 걸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정도구나. 근데 지금 하고 나서 어머님 표정이 너무 좋아 주셨어, 진짜. 이게 그고영 손님이라고 나이가 60대 중반이신 우리 어머님 대이세요 그래서 몇년 전부터 다리 쪽에 이렇게 혈관이 어려서 전형적인 하지정맥류 환자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봐도 하지정맥류 환자분인 게제 눈에도 보이네요 그 마스터님께 꼭 한번 그 질문 좀 여러 가지 좀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제가 꼭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다 새로 만난 거거든요 네. 개념 다 끝났고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새로 만났습니다 네. 잠시만요 고영순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사실 수술한 걸 받으려고 했었대요 근데 예약을 해놓고 안 빠져서 아 무서워서, 무서워서. 음. 자이번는 새롭게 우리가 만나서 명이가 새롭게 만나가지고 이것 좀 물어보고 오늘은 이 케이스를 보겠다고 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 오. 자 여기 자 그냥 다른 거 이렇게 저희 보시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 다시요. 이게 새롭게 만난가. 한 아, 것도 안가. 아, 아, 아. 자, 리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님 저번에 이어서 또 뵙네요. 어, 그니까요. 네. 오늘 뭐 하는지 짐작은 하고 계시죠? 어, 네, 오늘도 그 하지정맥류의 다른 케이스를 또 제가 영상을 보고 음.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상황을 마스터님 만나서 질문해 볼 음. 예정입니다. 네. 저번에는 그검사받거 음. 그리고 검사를 했는데 그분이 또안 되셨어요 60대. 그리고 안 돼. 두 네. 번째 분은 우리 어머님 세대 60대이신 어머님이 음. 정말 전형적인 하지습니이었 이번에는 잠복성 하지장면요. 잠복성. 예. 잘 모르시겠죠? 음. 자,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러 오려가 주어 남자분이시네. 네. 어. 중, 아지 장명이라고요 자다가도 심하고 자는 게좀주물려야잘수 있고 절이는 증상이 있고 목효골에 음. 소수을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증상이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었어요. 어 병원에 그 주사님이 보더니 아지 장명에 있을 거라고 음. 이제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하루 종일 서서 음, 하는 닉네임 서서 하시는구나. 이런 일이다 보니까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음, 초보파 음. 검사를 받아봤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했어요. 제가 제 딸이 이렇게 사진 메뉴가 있을래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세 곳이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복증이 심한 분들은 굉장히 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없을 건데 왜 자꾸 있다고 그런 아보니까 허벅지 쪽에 막혀있다 음. 음. 그래. 어. 네 그렇죠 혈관이 그렇죠. 돌출하지 않아도? 네 뭐, 이분이 친구없이 나타나는데 마라톤 느끼셨어요아 나타나는 아, 마라톤 네 취미 해 오늘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 건축업 하시고 저도 사업하시는분네 아아아 일반 분이셨는 그런 죠그 같죠 취미가 마라톤도 하시던 아 분인데 그 일반인분까지 넘어하시는분마하시 지나쳤으면 이 편안하지는 않았겠죠 아 그렇죠 이제 오늘 수술 일정 때문에 많이 미뤄놓게 있어서 일상생활 그대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또 일해야죠 아, 검사. 어, 진짜,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뭐, 혈관이 튀어나거나 이런 건안 보이시는데. 그런거없어요 근데 통증은 있으셨나 보다. 다리가 작고뺄 아, 음, 때마다 붓고 좀그런야 음, 어, 이분도 아니, 수술 후에, 어머. 그러건좀 걱정이 는 전혀 없습니다. 어. 어. 당일날 들어가도 당일날 수술 당일날 태어나는 정가3 0분 걸어야 어이게쓰러지 됩니다. 일어나세요, 우리 전형적인 아버지 같은 스타일이 뚝뚝하고. 음. 뭐, 정이아니라고 <웃음> 수술하러 들어가시는 거 아니죠? <웃음> 되게 어, 너무 멀쩡해 보이시는데? 어, 이틀 뒤저 오늘 오전에 제 머머를 보고요 바로 이렇게 일상생활이 가능한 게 너무 좋다 수술 후에 우리 경과를 지보기 위해서 본인 예약이 돼있어요 시간에고 있고요 술 부위가 약간 만지면 아플 정도? 뭐그 정도의 통증 외에 특별한 통증은 없었어요. 어제부터 정상적으로 샤워했고요.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음. 치료 잘받고 오겠습니다. 슬레이 투하차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두달 뒤에. 어. 어. 어. 하나 둘 셋. 아. 수건 안건안녕하수요안요 자, 잠시만요. 요거는 어. 너무 기니까. 네. 이렇게 해서 뒤에 보기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잠시만요. 수술 맞고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굉장히 잘 돌아가셨어요. 어... 수술 나오자마자도 너무 워낙 멀쩡하셨었어가지고. 감사하게 잘 살겠습니다. 너무 건강해 보이시네요. 자, 꺼주시고요. 예, 이분은 40대 후반. 그런 저희 아버님들보다는 좀 잊으시지만 음... 요즘 시대에 아버지 세대들 그리고 마라톤도 하시고 등산도 자주 하시면 운동을 일반인보다, 네 일반인보다 더건강하신시데잘 네. 어, 때마다 다리가 저리고좀 붓기가 있던데 일반적인 어떤 그런 현상 때문에 병원에 가셨다가 잠복성 하시던어 네. 혈관이 막혀서 네. 저희도 잘 몰라요 잠복성 하시던데 모르니까 오늘 그 아이. 말씀을 여쭤보시고. 네 이게 혈관이 튀어나온 하지정맥류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또 잠복성 하지정맥류는 또 처음 듣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이따가 더 많이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부탁드려요. 네. 자, 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아, 마지막으로 에스트라를 우리가 이제 저 응. 아이 랑이랑 소라 양 인터뷰 형식으로 재미있는 거 하나 뽑으려고 하는데 자 가겠습니다. 들어보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자, 우리 아이언이랑 소라영이랑 원래 친하세요? 어, 네, 원래 친하죠. 어느 정도 친하죠? 어, 뭐몇한몇년 전만 해도 매일봤죠 거의. 뭐매일 어, 네. 진짜 친 자매 같지? 아, 어, 네, 네, 네. 아이언 같은 아이언 같은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어, 저는 좀 남한테 관심이 없어요. <웃음> 남한테 관심이 없고 그냥. 네. 어, 뭐, 좀, 유한 편? 뭐, 음, 그리고 뭐, 즐겁게 어, 일하는 어, 편? 네. 친동생 같아요? 뭐, 어, 소라는 뭐. 친동생 같기도 하고, 좀, 배울 점도 많은 동생인 것 같아요. 굉장히 소중한? 네네네네네. 네, 네, 네, 네. 선택을 할때 가장 넘버원? 어, 음, 둘이 뭐.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좀큰 에피소드를 말하면, 둘이 뭐, 걸그룹도 했었고, 모델 뭐 행사도 음.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에 해외 촬영을 갔었어요. 가리 둘이 같이, 그래서 둘이 같이 일주일 정도 하고 뭐 담당자들이 부산으로 티켓을 끊어줘서 이제 부산에서 저희가 다시 끊어서 서울에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잠결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제주도로 끊은 거예요 비행기 티켓을. 그래서 음 뭐, 그뭐 담당자들 이헤어지고 뭐 우리 뭐 빨리 비행기 타러 가자. 그래서 비행기를 탔어요 둘이 이렇게 타고서 가는데 갑자기 이 비행기는. 제주. 제주 제주행입니다. 막 이러는 거예서 소라가 이게 건너편에 있었어요. 소라야 이거 제주도 간대. 했더니 네. 소라가 네? 제주도요? 왜왜 왜 제주도? 들 제주도 지금 뜬대. 그래서막 비행기표를 정확하게 확인했더니 어 제주행이더라고요. <웃음> 제가 잘못 끊어가지고. 네, 제주도에서. 아 근데 갔는데 제가 또 밤에 또 스케줄이 있었고. 그, 그 비가 오더라고요 제주도에 그래서 그때가 2월달이었으니까 달이었, 2월 저희 막 반바지 그때 또 코타키나발로에서 와가지고 반바지에 반팔티 입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막 추워가지고 막 둘이서 막 꺄악 <웃음> 꺄뭐 이러면서 막 어디 나가 놀지도 못하고 비가 와가지고 그렇게 제주도를 갔다가 서울에 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은 뜬금없이 TMI를 볼게요 우리 아이야의님 아 이상형 저는 다정다감한, 센스 남자. 있는 남자. 남자. 네. 그럼 여자 아니죠? 어, 어, 어, 외모로 따지면 여자인으로 따지면. 아 네. 외모, 외모 여 박서준. 박서준. <웃음> 자 그러면 자 드디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아니요로만 선택 선택하는 게임. 아예아니요예아니자 네. 네. 먼저 밸런스 게임입니다. 아 밸런스. 네. 자. 우연히 만난 남자가 박서준 닮은 가정대관을 남자다하다 옆에 임소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하자면 당연히 박서준이지 <웃음> <웃음> <웃음> 어, 이거 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에요? <바로> 당연히 박서준이지 신 <웃음> 수라가 내 인생 책임져질 건 아니잖아 <웃음> 아, 이거 밸런스가 안 되는데 <웃음> 어말요 <웃음> 좀 아, 제대로 밸런스 해주실래요? 멤멘붕이 아, 왔어요. <웃음> 저희들은 이수라 저기가 전달되는 데 수라야, 언니가 사랑하는 거 알지? <웃음> 한두 한 번째는 고민할 줄알았는데 바로 그냥 내들. 대체 어려워요. 밸런스 게임 잘 못하시네, 페디님이.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밸런스 게임 한번 가볼게요. <웃음> 네, 드디어. 네, 드디어 왔습니다. 존잘도잼. 존잘. 존못꿀잼. 어, 꿀잼. 꿀잼? 응. 음. 못생긴 못생겨도 재밌는 네잘생이가한 네. 30분? 30분? 음. <웃음> 안 만나본 거 아니에요? 자, <웃음> 영상으로만 보고 <가봐도> 알겠습니다 <웃음> 그러면 또 하나 여사친한테 껄떡대는 남친 음. 남친한테 껄떡대는 여사친 여사친한테 껄떡대는 남친? 네. 남친한테? 자기랑 사귀는 남자가 어. 그... 자기 그냥 친구나 어. 그, 그, 어. 그, 저... 손흥들한테 껄떡대는 어, 그, 그거랑? 그, 그, 자기랑 애인인 남자가 음. 어디 왔는데 자기 그 손오베 중에 한 명이 그 남자 애인한테 껄떡해. 뭐두 번째가 낫지 않겠어요? <웃음> <웃음> <웃음> 아, 아. 그래. 응. 그러면은자 여사친 팬티 속에 남친 손. 음. 남친 팬티 속에 여사친 손. 음. 남친 팬티 속에 여자 여사친 손. 왜요? <웃음> 어 먼저 그러는 것보다 당하는 게 낫지. <웃음> 다이안은 굉장히 쿨하신 것 같아서 더이상 아. 물어볼 <웃음> <부러볼> 수가 없어요 <웃음> 자, 끝! 됐습니다 끝, 네. 자,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하나, 둘, 셋 자, 꺼!